오늘 아침도 주민내원법과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? 75조는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.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77조가 계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국회가 제적 의용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이 바로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. 몇년 전에 촛불집회 있었고 그 당시 김무사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문건이 공개돼서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죠. 더 충격적인 내용은 계엄을 선포한 후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야당 의원들, 당시 야당 의원들, 저,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할 계획까지 세웠다라는 문건의 내용이 공개돼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. 만약에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됐었다면 저는 계속 보고 있겠죠, 지금. 없어서 다행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쭉 보시면 79조가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과 복권을 명할 수 있는 부분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, 사면 중에.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죄, 범죄를 범한 사람 전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. 대통령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. 81조 보면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라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. 대통령이 나 국회에 나가서 의견을 표시할래?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국회가 소집됩니다. 그 다음에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인데요. 84조 대통령은 내란,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죠.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된 이후에 기소되고 재판받은 겁니다. 그 전에는 소출을 받지 않죠. 근데 이제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사도 안 받는다는 거냐? 아닙니다. 수사는 받을 수 있는데 기소하고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꼭 그것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논란이 됐었어요. 수사도 안 받는 거 아니냐? 아니다. 소출하고돼 있기 때문에 수사는 받을 수 있다고 라 해서 그 당시에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도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. 주민의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.